오늘의 점심 메뉴는 카레라이스입니다 카레라이스 시작 selamat yep. menikmati 아맙 나... 맛있는 카레 라이스 완성! 완성! 음! <웃음> 맛이 어때, 친구들? 완전 맛있어. 완전 대박! 진짜 맛있어. <웃음> 진짜 맛있어.